뒤에서 봤을 때 이거 지금 되게 답답하대요 당신은 어떠세요? 지저분에 <웃음> 보이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블랙 형입니다. 자, 오늘 뒷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비추리 식으로 이렇게 안, 안쪽으로 가운데로 살짝살짝 살짝 모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약간 스트레스 안 받게 손님 입장에서 뒤에서 봤을 때 이거 지금 되게 답답하대요 당신은 어떠세요? 지저분해 <웃음> 보이지도 않는데 아, 어, 그래 그래도 생각만 해도 좀 지저분하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쨌든 이 머리 지금 뒷머리도 마찬가지 옆머리 이렇게 잘라놓고 저번주에 이렇게 잘랐다고 가르쳐 드렸죠 근데 요번 주는 제가 뒷머리를 좀 자를 때요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위랑 뒷머리에 제비추리를 조금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방법을 한번 제가 좀 알려드려볼게요. 네, 이거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 어, 지금 뒷머리 이쪽이 너무 뭉쳐있어요. 이 어, 머리는 한 6개월 길러서 왔지만 그래도 초보 명사분들이 자를 때 잘못 자르게 되면은 이 부분을 꼭안 자르더라고요. 숨만 치고 이거 다 잘라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두껍죠. 요거 정리 한번 하는 거좀 보여드릴게요. 뒷머리는 보통 지금 옆에 라인에 어떤 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건좀 많이 길르셨으니까 위쪽을 똑같아요. 밑에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려 가지고 최대한 이 나와 있는 이 머리 이 머리를 먼저 잘라 주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그래서 위에를 먼저 잘라 주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요 가이드라인과 요 머리의 어떤 차이에서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한번더 잘라 주세요. 그래서 위에 잘라주고 아래 잘라주고 하는 거는 위에 자른다고 하고 바로 밑에 거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올려서 그러면 라인이 정말 잘 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봤을 때요 부분도 마찬가지. 귀 위에 부분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밑에 부분은 이렇게. 네이프 부분도 80도 정도 들어서 살살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어떤 머리카락에 라인을 잡는다는 거는 또 깔끔하게 자르기 위해서 먼저 라인을 잡아 주셔야 돼요. 하얗게 자를 거 아니고 댄디니까 약간 이렇게 살짝 깔끔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지금 보면은 봐봐 좀 깔끔해졌잖아요 그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라인을 이런 식으로 살살 살 이렇게 쳐주세요 그럼 벌써 라인이 잡혔죠 자 우리 지금 어려운 이제 제비추리 라인도 가볼까요 자, 오른쪽 라인에 이 재배출 이 라인을 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 이분은 머리 자를 때좀 어렵죠. 이렇게 막 얇게 뜨고 밑으로 안 오고 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위에서 라인을 먼저 잡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자를 건지.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과 밑에 라인과 같이 해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예, 티 안나게 깔끔하게 어, 바가지층으로 안 나오고,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위로 쳐주고, 밑에 쳐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어디에 라인을 잡을 것인지 잡아주시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80도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갔다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빼서 위로 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또 라인을 잡고 그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살짝 끌어서 끌어서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어? 자 다시 한번 보면 끌어서 끌어서 앞으로 빼세요. 앞으로 빼면서 끝에 살짝 쳐주세요. 너무 많이 푹 파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위에를 그 바로 튀어나온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어떤 차이 경계 이 부분을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살, 살살. 사실, 이 머리카락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살짝 끝을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자, 빗 잡는 법 알죠? 빗 잡는 법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서 다시 그 라인을 살살 한 번만 잡아주시면.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좀 라인적으로 스타일이 조금씩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빼면서 살살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또 치다가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가 살짝 나면 그 부분을 한번더 살짝 이 끝에 있는 빛의 이끝날로 살짝 이렇게 정리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의 어떤 어, 제비추리 라인과 제대로 나오는 정상적인 머리 라인하고 같이 뭉친 부분이 있어요. 이 겹치는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치고 올라가면 그 라인이 어느정도 선에서 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요 그럴 때까지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을 잡는거예요 일부러 밑에 부분 숱이 없는데 그거를 너무 너무 머리를 막 이렇게 해서 하얗게 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손님은 옆에 머리랑 다 잘랐을 때 옆머리 같은 경우 너무 바싹 치기 싫고 댄디하게 쳐달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최대한 밑에 부분을 하얗지 않게 잘라 주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쪽 제비출이두 번째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부분은 잘 나왔죠. 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이렇게. 없네요. 그렇죠? 길이를 잘 잘라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머리 요거 잘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재비출이네요. <웃음> 그제 <그치>? 이거 완전. 자가 봅시다. 그래서 자 가봅시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양쪽 사이드에 맞춰서 머리를 잘랐으니까 이 라인 쪽으로 된이 머리가 가이드 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을 살짝 들어서 위를 잘라주시고 들어서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부분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올릴 필요도 없고 더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에 있는 이 많이 뭉쳐있는 이 머리들 잘라줄 때는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충분히 가발이나 어떤 그런 머리에다가 연습하면서 좀 실력이 향상되는 거니까 머리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발이나 먼저 그런 데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잘라주시고, 이렇게 밑에 잘라주시고, 위에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자, 그리고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틀리죠. 여기는 재배출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냥 머리고. 그러면 그냥 머리 쪽으로 한번더 오셔서 오른쪽 부분을 비슷하게 자른다는 생각으로 오른쪽을 살짝 가셔서 보신 다음에 바로 왼쪽에 오셔서 그 라인을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렇게 살살살 위에서 밑에서 위로 착 올리면서 최대한 그라데이션을 살짝 빼주시면 알겠죠 밑에 라인은 좀 치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살 살살살 아 우리 이제 초보분들은 어, 3mm 정도 끼셔서 이렇게 탭을 끼셔가지고 3mm 정도로 살살 이렇게 밀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라인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토끼 클리퍼로 라인을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라인을 끝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렇게 잘라 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깔끔해졌죠? 자, 그래도 깔끔하지 않네요 제 눈엔 이 부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3mm도 되고 그냥 캡안 끼셔도 되고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올려놓고 이 부분들 정리를 할때 밑에, 최대한 밑에 끝에를 머리카락을 살짝살짝 살짝 들어가지고 이 네이프 부분은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거 여러 번 연습하시면 그 제비추리를 좀 없애면서 머리 자르는 게 어느 순간에 나오니까 열심히 연습하세요. 초보 명사 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자, 네, 화이팅이고요. 오늘 제가 뒷머리 자르는 영상 올려,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네, 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너는 화이팅 한번 해줘라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웃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꾸욱 <꾹! 웃음>